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허니블링입니다. 저는 이번에 생일기념 세 번째 방콕 여행을 다녀왔어요. 이번에도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방콕 파타야 여행 일정 팁을 담은 엑셀 파일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허니블링의 태국 여행 영상 첫 번째 이야기 허니 제막에 봐주세요. <웃음> 그래 다음 찾아가. <웃음> 김은지 <목적> 고객님 <목적> 최고가시고요. <목적> 두 개를 빌렸습니다. 여기가 어디죠? 아, <웃음> 어디죠? 태국 어디죠? 음, <웃음> 음, <웃음> 지금 시간이 1시 40분입니다. 네, 네. 저희는 공항 도착해서 좀 택시 잡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한국에서 태국 호텔까지 가는 거 픽업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 왔어요. 아주 편하다 서이다입니다. 탔다고 하니까 편하다. 미팅, 일 타임, 앤 초콜릿 타임, 이러고 들어오라고? 들어가보겠습니다. 네, 들어가겠습니다. 들어오세요 네.. 숨을 안고 들어오세요? 엄마나 혼자 들어갑니까 <웃음> 혼자 들어. 가줄까 혼자 <웃음> 들어. 가줄까 밤이라 일단 자고 내일부터 일정을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굿나잇 하루 아, 되겠습니 지금 아리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리스테이션 아리스테이션있어좋아하셔가지고 내가 한만아리 카카, 카카. 이거 그 삐에가 먹었던 건데. 나 이거 먹어 어 볼까? 우니보드 먹어 볼까요? 매콤한데요. 이거 좀 매워. <목소리> 냄새가 느린다. <목소리> 여기 어디죠? 드기요 뿍밥 콩콜이가, 아, 뿍밥 콩콜이랑 파타이집을 찾았어요. 저기 쌀국수? 아니, 쌀국수는 아니고. 와우. 8시부터 9시까지 초콜릿 뷔페가 있어요. 진짜 너무 이뻐이빠다 같이니? 저희는 지금 라운지바 가려고 합니다. 나문한번불려지 <웃음> <웃음> 아니 되게 번거롭게 하시네. 어디 앉을까? 알이습니다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 하 는데 지금 문을연 건가요？금 농교？여기 어. 맛집, 맛집, 골목이야, 맛집 골목 이야？맛집 골목？아, 피뭐하는지 자드? 자드? 보여 가지고 어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빨리 집중 좀 해주세요. 오늘 온센 이용 방법, 온센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유카타를 드립니다. 예약하시는 시간은 스파를 받는 시간입니다. 만약에 3만 7천0백원에 예약했는데, 지금 담남사도은 날렸고 은이도온은이 있어요. 이보할인이서 싸게 샀습니다.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세이사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거람은이사람이거이 사람은 이이거 stop s t 한. p work work w o 고내 Oh y e a h l y k e a h l i k t i o n a l from the Spain yeah. yeah. Oh Yeah Okay, t h t s e y g o Yes Don't do it h o t do I get it? o w do I get it? Okay, are you ready? Yeah <atención> One, two, <donné> three <controller> Woo! Um, Thank you Thank you n o n o u t o u Thank you 음. 지금 호텔에서 아시아 티켓 가려고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이다 음, 택시들이 미터기를 안 찍어준다 그러고 그랩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한2 5 2 정도 나와서 250 바트를 부른 저희 기사님 한테 편하게 타겠습니다. 음, 조심할게 미터기를 안 찍으면 그 택시 요금을 엄청 막 높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이걸 또 한 사람당 받는 스사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조심해시다아아 리프트 차 여기 크롭게 있어요 와 진짜 이끌어 이거는 너무 학생폭이잖아생 한생 같아 학생 나는 강아지 때문에 한거지 나는 10분도 안 했어 What I'm going to say